어떻게 해결할 것이냐, 이 허를. 보통 우리가 코골이 하면은 인터넷에서 많이 팔고 약국가도 코골이 방지 이만 해갖고 팝니다. 이렇게 코에다 <웃음> 뿌리는 거, 콧구멍에다 넣는 거, 그래서 이제 코 호흡을 좀 열어주는 거죠. 대부분 콧구멍에 꽂는 것이 한 70% 정도 되는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입을 포구리를 하는 사람들은 입을 벌리고 숨을 쉬는 것 같으니까 입을 못 벌리게 해주는 거다턱 <웃음> 턱근 실제로 입을 벌리면 벌릴수록 턱이 뒤로 가면서 기도가 더좁아집니다 그래서 턱을 잡아주는 거는 괜찮아요. 그런데 문제는 입을 다을게 해서 턱 잡아버리면 이 턱관절이 이 과도를... 압박을 해서 더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턱관절의 문제가 생기고 경추의 문제가 생기고 이를 계속 꽉 물고 있기 때문에 치아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는 잠깐 나머지 갔는데 낮잠 자려고 하는 코고니가좀 그럴 때 잠깐 쓰는 거지 이거는 장기적으로 쓰, 쓰다가는 더큰 문제가 생깁니다 네이버에서만 5천 건이 넘는 코고리 상품을 팔리고 있는데 효과가 있느냐. 아까 말했잖아요. 혀의 문제인데 코구멍 잡고 있으니 전혀 번지수가 다른거죠. 하지만 콧구리를, 아, 이 코에다 넣는 것도 코골리 소리를 조금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예 사기는 아닌데 그래도 근본 해결은 아니다.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만들어진게 콘돔이 있습니다. 혀콘돔. 혀콘돔. <웃음> 혀콘돔은 이렇게 있습니다. 실리콘으로 만들어져서 구멍이 있어요. 그래서 이걸 눌러요. 그래서 혀를 펴. 그리고 얘는 공기를 다 빼내요. 그리고 혀를 탁 매달아 놓는 거죠. 그러면은 그이 음악으로 혀를 계속 딱 잡고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은 우리 어릴 적에 그거 해봤잖아요 병이 뚝똑 빨아가고 혀를 쏙쏙 들어갔죠 우리 한참 있으면 피곤 마죠 <웃음> 아, 이런 것만 잡으고 싶은 분은 시도해보셔도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빼니까 이 혀가 여기로 나왔으니까이뒤가이 만큼 열리는 거죠 열리는 맞아요 근데 이게 쓰기가 참 괴롭다는 거죠 그리고 저렇게 계속 매달려야 되냐 하다가 힘쭉 주면 쏙 빠져나오잖아. 이렇게 그 때문에 끼고 있을 때는 효과는 있을 수 있다. 하지만 보장 못 한다.